여기는 수원 건선 벽산 한섬아파트 N64 두대 설치했고 이렇게 지금 놀이터 쪽에는 자 비상경고 방송을 띄웠습니다. 자 해당 채널을 클릭을 한 후에 자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. 아! 소리 들려요? 오케이! 자, 손한 번,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. 소장님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. 예. 자, 유부장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. 오케이. 예. 됐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 할게요.